폴리그롯의 미래연구 이단이란 무엇인가 세계의 판별기준 저는 주로 이슬람권에서 기독교 선교사역을 수행했었는데요. 이 동영상에서는 일반적인 기독교에서 이단을 판정하는 주요한 기준에 들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은 그리스도이며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종교입니다. 중국어로는 지두지오라고 하는데요. 중국어 지리스두의 단축형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개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하교회를 포함한 다양한 기독교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100개 이상의 교회를 다니며 하나의 기독교에 다양한 형태가 있음을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은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약 24억 명으로 추정됩니다. 기독교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교파가 로, 존재합니다. 전세계에서 카톨릭은 53%로 절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교파는 19%, 주류교단은 17%, 정교회는 11%, 성공회는 4%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종파는 1%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초교파가 주류교단보다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단체는 약 5만5천개 있는데요. 이중약 87%가 남성대표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교단은 약 37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라는 교단명을 쓰는 곳은 약 280개로 추정됩니다. 문체부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장노교 통합층이 약 270만명, 합동측이 약 270만명, 백석대신이 약 140만명, 감리교가 약 130만명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지금 해외에 나가 교회를 개척하면그 교회는 지극히 한국적인 교회가 됩니다. 보편적인 한국교회는 약 120년 전에 미국교회의 예배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미국 교파를 살펴보면 침내교는 신도의 15%, 초교파는 6%, 감리교는 4%, 오순절은 4%, 루트교는 3%, 그리고 장로교는 2%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서는 약 2%인 장로교가 한국에서는 약 7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다양한 종파가 있는데요.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는 몇 가지 기순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정통주의, 근본주의, 보금주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세 가지 인격이 있지만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믿습니다.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 취급을 받게 되고요. 교주가 예수라고 스스로 칭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로 인정받습니다. 카톨릭 침례교, 감리교, 루트교, 장로교는 모두 3위 일체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특정 교단들은 3위 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분파는 3위 일체가 4세기에 고안된 이론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본주의는 때때로 성서주의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66권 이외의 다른 경전을 배척합니다. 다수의 개신교는 또한 성경의 암호적인 의미보다는 역사적 배경에 기초한 단어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 이외의 다른 책을 경전으로 간주하면 이단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일부 분파는 자기들의 경전이나 교리 문답집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복음주의는 16세기 독일 카톨릭의 면제 조건인 고해성사, 성당순례, 성당건축비 또는 기도와 단식으로 인한 면제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신칭의 복음은 주를 믿으라, 그리고 주를 따르라, 그리고 주를 기다리라는 세 가지 가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칭이, 성화, 영화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중 하나를 생략하거나 지나치게 강조하면 신학자들은 그를 2단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성화 과정을 생략하거나 종말적인 기다림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은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려 40개 분파가 이란시됨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통교회와 이란교회를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